아억지그 친구들이고요. 네. 아 그러면 시죠 그, 네. 아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? 확장이? 어디까지 되냐고요? 정수까지. 네. 아 아까는 원래 어디까지였어요? 저는? 그 양의 정수. 아 양의 정수만 생각했었는데 이또 이제 정수도 되는구나요. 아네그럽니다요 <웃음> 음. 그리고 다음에 유리수까지 네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는데? 다 되진 않아요. 어, 성질은 같아요? 예, 네, 같아요. 오, 그러면은 여기는 이건 뭔 내용이에요? 오, 이거는, 진짜 거든. 네. 어, 보시면. 네. 그, 여기를 보면은 네. a m의 n 제곱의 양의 제곱 양의 n 제곱근을 정하면은 네. 그러니까 a m의 네. 양의 n 제곱근 이게 네. a o n 분의 n 제곱인 거죠. 네. 안녕하세요 건강한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